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턱성형인데요 턱성형에 대한 안정성 문제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수술 계획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총망라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겨울철에 안면윤곽수술이나 턱수술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 턱 성형이 안전한가? 라는 질문들을 상담실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되묻죠 그럼 어떤 부분이 걱정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여러 가지로 막연히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실제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따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지장이 없냐 라는 걸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심폐 기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과 폐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죠 심장의 기능이란 것은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폐기능이란 것은 우리가 마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폐에 문제가 없는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는 CT를 찍어서 기도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출혈 부분이죠 턱 수술을 하고 나서 피도 많이 흘릴 수 있다던데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혈관이 많아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지혈이 잘 되는지 이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혈소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 내가 피를 많이 흘려도 빈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 검사와 혈소판 검사를 통해서 출혈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게 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마취과 선생님이 저혈압 마취를 할수 있다면 수술할 때 피가 덜 나기 때문에 그만큼 출혈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환자 몸 상태에서 오메가 3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지혈이안 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런 출혈 부분들도 미리 예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세 번째는 염증이죠. 보통 턱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잘안 났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는 곰거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턱에 상처 이상이 안 생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 중에 하나가 백혈구 수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를 검사해 보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백혈구 수치가 다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을 보시면 림프오염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몸에 림프에 찌꺼기가 많다. 그러면 은 수술할 때 림프가 잘리니까 거기 오염물질이 바깥에 세워나와서 염증을 또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늦게 잔다든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림프오염이 있을 만한 분들은 미리 수술 전에 림프오염을 줄여놓고 수술하게 되면 염증의 위험도를 좀더 낮출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림프오염의 정도를 체크를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어, 염증의 수치가 차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감각 이상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감각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은 CT를 찍어 보면 CT의 그 하추신경과 바깥에 있는 피질골 뼈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수술할 때 불리하고 넓으면 넓을수록 수술할 때 신경을 안 다치고 수술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CT를 보고 우리가 알수 있고 얼굴뼈 CT를 확인해 보면 은 신경굵기라든지 신경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이 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든지 신경관이 위치가 좋아서 그럴 확률이 줄어든다든지 해서 감각이상 유무를 미리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감각이상은 잠과 신경예민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술 전에 어떻게 컨트롤 할지에 대해서 미리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증입니다 아무래도 턱 수술하고 나서 뼈를 자르는데 통증이 아무래도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뼈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뼈 자체는 신경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뼈를 많이 자른다고 통증이 심해지는 건 아닌데 통증은 어떨 때 심해지냐면 턱뼈의 바깥에 뼈막이 있습니다 이 뼈막이 많이 많이 부어서 뼈막이 당겨지면 그 당겨지는 그 신경이 늘어난 것 때문에 아파지기 때문에 많이 부을수록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내가 턱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게 붓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출혈이 좀 안되도록 미리 그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림프가 오염이 되지 않아서 찌꺼기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은 턱통증을 미리 예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턱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잘 보지는 못합니다 약간 우려한 정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말씀하시죠 물론 이외에도 합병증이 더 많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합병증 중의 하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턱 성형을 상담을 해서 만에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죠 턱 성형에 대한 수술 방법을 얘기를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턱의 크기고두 번째는 턱 끝의 모양이고 세 번째는 턱축의 비대칭입니다 자 그럼 먼저 턱의 크기에 대해서 볼까요 내가 턱이 크다 사각턱이다 이러면 은 보통 이쪽 사각턱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밑으로 사각턱, 바깥으로 절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입 안으로 절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으로 하려면 정면 효과를 잘못 보기 때문에 입 안으로 사각턱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각턱만 수술하신 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것이 사각턱만 하려고 하시지만 턱 끝의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턱 끝이 밋밋한 경우는 여기를 줄였을 때이 환자처럼 역사다리꼴 모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갸름하지 못하고 여기가 오히려 각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 끝이 좀 플랫한 경우 평평하신 분들은 턱 전체를 이렇게 갸름하게 만드시는 게좀더 나중에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 턱 끝의 모양이 어느 정도 갸름한 크기가 있다면 그러면 사각턱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턱 끝의 모양입니다. 턱 끝을 보면 정중앙은 약간 고리지고 그턱끝양쪽에 돌기가 살짝 나와 있는데요. 이턱끝 양쪽 돌기가 어느 만큼 좁냐, 어느 만큼 넓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턱 끝의 모양 돌기가 넓은데 사각턱이 있다. 그런데 내가 무턱은 아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깎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돌려깎기로 해서 V라인 사각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턱 끝이 무턱이면서 사각턱이다 라고 하면은 사각턱 수술을 하면 되지만 턱 끝은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턱 끝의 모양에 돌기가 넓은 분들은 그대로 전진하면 남성적으로 턱이 나와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뼈를 줄여서 갸름하게 하는 T절골이라는 턱끝 전진술을 해서 좀더 V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턱끝 돌기가 너무 먼 경우는 T절고를 할수 없을 정도로 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먼저 돌려깎기를 하고 납니다. 그러면은 옆에서는 무턱이지만 정면에서는 갸름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턱이 다 낫고 나면 그때 턱 끝만 전진을 해주는 무턱 전진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사각턱인데 무턱이지만 턱 끝이 넓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두 번까지는 할수 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턱축의 비대칭입니다 보통은 턱축이 똑바르지만 어떤 분들은 턱이 이렇게 비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괴는 습관이라든지 한쪽으로 엎드리지 는 습관이 있다면 축이 비대칭이 될수가 있는데요 이런 초기 비대칭이 됐었을 때는 턱축을 바로 잡으면서 라인을 잡으려면 양악수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턱축이 비대칭을 교정 잡겠다 그러면은 양악수술에서 턱축을 바로 잡고 그리고 입폭을 줄이기 위해서 윤곽수술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축이 비대칭인데 바로 잡으면서 갸름하게 하겠다고 라 하면은 양악 플러스 안면윤곽수술을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양악수술이란 것은 최소 회복 기간을 한달 이상 둬야 되고, 비용도 우리가 턱성형을 생각하신 분의 3, 4배 정도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제적인 면이나 회복을 쉴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이런 분들이라면 턱축은 바뀌진 않지만 내려가 있는 부분은 길이를 주로 많이 깎고 옆으로 퍼진 부분들은 폭을 많이 깎아서 정면에서 봤을 때 비대칭이 좀 개선돼 보이는 그렇지만 이분이 턱을 들게 되면 턱축이 비대칭이 드러나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턱축이 비대칭이다. 이러면 은 감수할 부분을 감수할지 감수를 못하겠다면 은 수술에 대한 부분을 다른 수술을 계획할지를 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턱성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망라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그래도 지금 설명을 들어도 내가 턱성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러면 유일하게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턱이 좀더 예뻐지고 싶다면 이런 부작용을 알고 또 나중에 또 치료하면 된다고 라 가볍게 생각하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턱성형에 대한 것을 인터넷을 뒤져서 홈페이지를 뒤져서 찾아보면 자기한테 맞는 턱성형이 뭔지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CT를 찍고 수술 받으시려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